아, 하세요? 음, 모르겠고, 어, 또이네 이바도! 감자탕에 왔습니다. 바로 앵자랑 왔어요. 지금 돼지 둘이서 감자탕 중짜에 있어 말하마라 장난 없어요. 너무 <웃음> 어, 무서워, 에우 아, 이거 국물 맛있을 필이야 국물 개맛있어 <웃음> 나 여기 중국 당면도 맛있을 것 같아 군모자난 <웃음> 만두 그래? 응너 만두 안 좋아해? 만두 속해지면 국물에 해줘 여기에 으깨게서 어? 여기 먹자 니가 좋아 이름 뭔데? 니가 좋아 베이비 고 와우 빨리 주민 음료 먹고 가 그래, 음료 시켜 응 어, 맥주도 있네 맥 <웃음> <웃음> <웃음> 어, 나맥 <생각해. 웃음> <웃음> 내가 왜 이렇게 선명해? 너, 어? 음, 뭐. 다른 카메라 같은 너무 잘 나와. 찍은 네. 거지. 여드름 엄청 네. 크게 나가지고 오늘 점 아이라이너로 점막. 뭔 명예? 여덟 시야. 이거. 저는. 애니타이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오행이는 손에서 찌린 데 난다고 지금 화장실 가거든요 <웃음> 화장실 갔거든요 네 맞아요 예. 손에서 어떻게 찌린 데가 <웃음> 나요? 제 <저> 모르죠 출근 <웃음> 안신나봐 아까 전에도 안 신더라고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아까 전에 신는 거 봤어요? <웃음> 왜뭐했 냐？내용 이지？아니 영상 보면, 알아 궁금 해？그리고 약간 부메랑 으로 찍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어？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 둘셋 오른쪽 으로 심각 해지 금어 다찍 더피부 워쇼미 사랑해 진짜 불고기 먹어봐라 뻑간다 우리 음. 놀꽃서만 먹어 불고기가 등이야 우리 피자 중에서도 불고기랑 그거 한판다 먹지 너안한거 음. 음. 아니 음. 피자 스로한판다 음. 먹지 않아? 한안 먹어 어 피자 로안 먹어 어 비족이다 비족 <웃음> <웃음> 귀봐 사랑이 굳이 없나봐 야어끝 빼지마 시야 <웃음> 나워서 그래 어. 열이 올라 응 음, 배불러 이제 그만 먹을래 그래 그만 먹어 내가 원래 빵은 안 먹어 이게 음.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먹는데요 진짜 말이 돼요? 어이 진짜 어이없다 한판 혼자 까 술탁할 것 같아 술 <웃음> 취한 거 아니야 술은 <웃음> 그러니까 스물 아홉 초반 때나우육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른 되는 것 때문에... <웃음> 나들 이제 배부르다 뭐가 <웃음> <웃음> <웃음> 아 맛있겠다 봐봐 <어머>. 뭐 했냐네? <웃음> 닭똥집, 튀김, 초밥, 떡볶이, 교양있는 떡갈비, 샐러드, 김볶밥 와우. <웃음> 와. 애진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어, 최상식에 올려서 같이 올린 맛이 없잖지 짠해. 어못찍겠써 먹는 그냥 맛있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응 대리구 음. 와, 똥집. 음. 한 번데 알지? 음. 아. 아, 생새우. 짱 내가 그 산란 홀그레는 맛있다. 음, 음. 나 아, 머리 잘라야겠다 내일. 이거 진짜 후덥해지긴 했다. 여 여기가 없어 없어 어 삼고집에 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겉에 있는 고기 익으면 바로 내려놓 소스 두 가지 앞에 놔드렸는데요 검은색은 간장 옆에 거 땅콩이고요. 같이 주고 있는 간장 나오는데요. 원래 2분 하시면은 처음에 두개 나중에 뭐세개 올리고 이러는데.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육전이에요. 용뭐전 음, 응... 맛있다나왜 못먹어? 참치 음, 않게 음, 잘 먹는 것봐 음, 맛있어? 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 거야 삶은 계란? 안 먹어 왜? 아 그거 가야 안 먹어. 너무 좋지. 음 옳은 답변이다야. 난 물어보고서 살짝 떨렸어. <웃음> <웃음> 야 양념 맛있지. 야 지려. 야소프 진짜 맛없는 걸 먹어서. 아 너무 맛있어. 음. 근데 진짜 맛있어. 愛! e s p e 찬다요. 아니 나 너가 어머님이랑 어머니 아버님이랑 갖고 고기도 있잖아 사막 사막 맞나 고기도 팔고 나그 사막도 가고 싶어. 먹으러 왔어요. 너너밥 아예 안 먹니? 응, 아. 응, 늘 갔다 가세요. 음. 나. 어저표 대패 삼겹. 그렇죠? <웃음> 알그리 <귀여워. 맛있어? 목소리>